R 엔진 고장 중에서 프론트 케이스, 하단 엔진 오일 팬, 터보 오일 파이프, 오일 누유와 더불어 고장 발생 빈도가 많은 작업 중 하나인 댐퍼 플레이 교환. R 엔진 운전자라면 한 번씩은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견인차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댐퍼 플레이의 고장은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위험한 고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벨트의 슬립이나 마찰로 인한 소음. 플리의 이탈로 인해 벨트의 끊어짐으로 최악의 경우 시동 꺼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댐퍼플리의 고장은 사전에 알수 없을까요? 다행히 점검으로 이러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댐퍼플리 주변을 주의깊게 보세요. 만약 주변이 녹으로 묻어있거나 벨트나 베어링 등에 녹이 묻어있다면 제일 먼저 댐퍼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퍼 플리의 교환을 위해서 텐션 베어링을 고정 후 벨트를 탈거합니다. 고정시킨 텐션 베어링에 걸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베어링까지 탈거해야 할까요? 베어링 고정핀을 빼서 베어링을 움직입니다. 플리 안쪽에는 홈이 있는데요 크랭크축에 보면 반달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야합니다 그냥 조립시 반달키 파손으로 눈물나는 작업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댐퍼 플리 조립시 다이나 처음 하시는 분은 장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뱀퍼플리 홈쪽에 마킹을 합니다 반달키 부분도 마킹을 해줍니다 이젠 어렵지 않게 한방에 넣을 수 있을겁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